기존의 입력 값에서 달라진 부분만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이 이나요로 변경됐습니다. 날짜를 입력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6월 띄우고 29일 해가지고 자료 값을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날짜를 글자를 써가면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전부 샵 밸류로 오류가 뜨는 게 보이시죠 날짜를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날짜를 입력하실 때는 6-29 라고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럼 6월 29일이 됩니다 앞에 0이 붙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8월 29일이 9월 29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이 9월 30일이 됐고 8월 15일이 8월 14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이 9월 28일이 되었고 9월 17일이 9월 7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재해가 김종서 박한상이 박호호가 됐습니다 7월 10일이 7월 7일이 되었고 9월 20일이 9월 29일이 됐습니다 6월 21일이 6월 28일이 됐습니다 이제 입력 값을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22일로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루 차이 나는 날짜인데 너무 숫자값이 많이 나왔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8-14라는 값을 입력하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8월 14일을 입력해주고 상단에 보시면 수식 입력줄에 2021년이라는 올해 년도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 앞에 값은 2018년도 값이기 때문에 값이 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제대로 나오려면 8 0 빼기 13이라고 적어야 하루 차이 나서 13일 14일 이틀 되어 했다고 해서 이 일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 값이 너무 크게 나온 부분은 다시 다 입력해 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는 똑같은 연도니까 문제가 없이 제대로 동작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대로 값을 다 입력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존의 값에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520, 828, 926, 823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727, 926, 626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짜 차이는 정확하게 구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날짜를 모두 입력하셔야 되죠. 대여일자 및 반납일자의 년도는 수업년도를 의미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824를 입력하면 올해 수업년도인 2021이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입력하실 때8일 14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목의 크기는 20포인트 크기로 하고 가운데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밑줄을 넣으라고 했는데 밑줄이 생략이 됐죠 그래서 셀을 클릭해 주시고 밑줄을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는 예전에도 20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똑같은데 종합열에 조성진 기준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명진 기준을 조성진 기준으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함수식도 달라졌죠 지워서 맞는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풀때 저는 자동 채우기를 옆으로 끌고 아래로 끌면 한꺼번에 풀리도록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푸는 방식이 어렵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 7번, 8번, 9번을 따로 푸는 방법으로 한번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s m IF를 적어 주시고 가로를 열겠습니다. 레인지는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 검사할 범위입니다 저희들의 조건은 승용차이기 때문에 승용차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차종의 범위를 씌워줍니다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때 여기에 범위가 오른쪽으로 따라서 이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조건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쌍따옴표 승용차를 적어 주시고 쌍따옴표 해주시면 됩니다 콤마 썸레인지는 합계를 구할 범위인데 대여일을 범위 씌워 주시면 되죠 이제 합계를 구할 대여일의 범위는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만 끌 겁니다 이제 대여일이 기본 요금으로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하지 않고 가로를 닫으시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끌어주시면 7번의 값을 정확하게 구하신 겁니다. 이제 타자가 느리신 분들은 승용차를 쌍따옴표 승용차라고 타이핑해서 쓰지 마시고 C24셀에 있는 승용차를 클릭해 줘도 똑같습니다 단지 클릭을 하시면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때 승용차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F4로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완전히 동일한 값을 구하게 됩니다 는썸 IF 가로 열어주시고 레인지에 조건의 범위인 차종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F4로 고정, 콤마 조건에는 승합차를 쌍땀표에 묶어서 쓰셔도 되고 승합차를 클릭하신 다음에 F4로 고정하셔도 됩니다. 콤마 합계의 범위는 대여일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는, SUM, IF 가로 열어주시고 조건을 검사할 범위는 차종의 범위고 F4로 고정해주셔야 됩니다. 콤마, 조건을 버스로 쓰셔도 되고 버스 셀을 클릭해서 F4로 고정해도 됩니다 콤마 합계의 범위는 대여일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여일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고 기본 요금과 합계 금액은 회계를 해주겠습니다 13번 항목에서 9에 사용된 함수식을 기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함수식을 기재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먼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씌워 주시고 데이터 정렬 대여일에 오름차순, 학계금액의 오름차순을 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버스에서 사용된 금액 중에 학계금액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수식 전체를 범위 씌워주시고 컨트롤 c 복사, ESC를 누르시고 다운표를 써주신 다음에 컨트롤 v 를 하겠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항상 수식을 쓰실 때는 는을 제외하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라고 할 때는 는을 제외하지만 는을 제외하라는 말이 없을 때는 수식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는을 포함하셔야 됩니다. 조성진을 기준으로 6번 함수식도 가져오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똑같이 함수식 전체를 블럭을 씌우겠습니다. Ctrl-C, ESC, 셀을 클릭해 주시고 다음표 Ctrl-V를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이제 작업표에 보시면 ABC까지는 있지만 DE가 없죠. D열과 E열이 없기 때문에 D열과 E열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회계를 선택했을 때 원화기호가 조금 정렬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계를 선택하셨을 때는 오른쪽 맞춤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맞춤을 취소하시면 원화기호가 모두 정확한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맞춤을 하게 되면 숫자 값에 따라서 원화 기호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정렬이 맞지 않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맞춤을 취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 너무 좁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간격을 조금만 벌려서 여유 공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대여일이 10일 이상인 경우에 대여자별 부가금액과 합계금액을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값이 달라져서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되죠. 윤나영부터 조성진까지입니다. 대여자를 먼저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윤나영부터 조성진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부가 요금과 학계 금액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나영의 부가 요금부터 조성진의 학계 금액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상단에 삽입을 클릭해 주시고 막대형 차트를 선택해서 2차원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차트를 아래로 내려 주시고 키보드에 Alt키를 누른 채로 오른쪽 경계선을 맞춰 주시고 왼쪽 경계선을 맞추겠습니다 상단은 작업표와 한칸 떨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 차트 제목을 적어 주시고 제목은 기본이 확대 출력이기 때문에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밑줄이 있었는데 최신 문제에는 빗줄이 사라졌습니다 학계 금액만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금액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계 금액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학계 금액을 클릭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X축과 Y축에 제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요소추가 축제목 기본 가로에서 대여자를 입력해 주시고 차트 요소추가 축제목에서 기본세로 금액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감점 사항은 아니지만 테두리 선이 회색이라서 잘안 보이죠 안에 내용도 회색이라서 위에는 검정색인데 상대적으로 좀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윤곽선은 검정색을 선택해 주시고 상단의홈 탭에서 글자 색도 검정색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도 선과 포개져서 감점사항은 아니지만 보기 불편하기 때문에 디자인 탭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으로 선택해서 좀잘 보이게 수정하겠습니다.